물도 <목소> <목소리도> <우리도> 너무 깨끗해 <웃음> 아 진짜 여기 짱이다 로기 엄마 응? 어. 봐봐 물이 너무 깨끗해 그렇지? 아, 힐링은 이런 곳에서. 음. <웃음> 너무 좋아. <웃음> 기분이 이상해. 어. 이이거이 야, 무조을 좋아하나 봐. 자기 yeah. 발로 만어 <웃음> <번렸어. 웃음> <웃음> 아니야. 이네들이다 사람을 <웃음> 알아보는 <웃음> 거야. 마을로를 yeah. 사랑하는 거야. 이 oh, oh, so oh, so oh, so oh, so 이상해. 어, yeah, oh, so 가지러 yeah. oh. 요거는 아, 마할로가 먹을 스파이시아이 요거 좀 위에 한국사람이 맛에잘 맞을거 같고요 요거 이제 간장간 소유포케 그래서 요두 종류를 이렇게 시켰어요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군대에서 봉쇠가 진짜 제일 맛있어